안녕하세요. 항상 삶의 즐거움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전편에 이어 양동마을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물로 지정된 무첨당, 광가정, 향당, 그리고 낙선당, 수졸당 등의 고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월 중순인데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의 새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첨당은 성리학자이며 문신이었던 회재 이연적 선생 종가의 일부입니다. 이름이 옥루라는 누각인데 안쪽으로 서실이 보입니다. 대청은 앞면 기둥 사이를 개방하고 누마루에서 대청 쪽으로 열려있네요. 흥선대원군이 여기 머물면서 쓴 좌의금서 편액은 영남 선비들의 풍류와 높은 학문적 소양을 뜻합니다. 집사분정은 제사 때각 소임을 담당할 집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제일 앞쪽의 초원은 분양과 첫잔을 올리는 제관으로 종손이 하고요. 아헌는두 번째 잔을 올리는 재관으로 종부가 하는데 여기엔 종손만 있네요. 기해년 11월 23일이니 1539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은 상류주택에 속해 있는 사랑채의 연장건물로 손님 맞이를 할 때나 독서나 휴식공간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장독대도 보이고 살림을 하는 내당입니다. 소박하면서 세련된 별단건물은 회재 선생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정문이다 피가 새겠무이나지 나무 좀 이건 서로 계량한 아부님 모이다. 울뚝까지 해야 되겠다. 낙선당은 다른 가옥들과 비교해 건물 배치가 다른 구조입니다. 맞은편으로 고택들과 서백당 저택이 보입니다. 여기는 설창산 아래로 골짜기를 따라 마을이 있고 또갈비대처럼 안쪽으로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명당 중에 명당으로 인재와 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걸까요? 초가 지붕을 새로 자리어놓았네요 옛날 시골에서 초가 지붕 틈새로 들어간 참새 잡던 기억이 납니다 전망 좋은 양줄정에서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잘 보이네요. 국내의 집들의 마당 안까지 훤히 보입니다. 광가정은 성종과 중종 때 명신이자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우재의 손중돈 선생이 살던 집입니다. 언덕에 자리 잡은 건물들의 배치는 사랑채와 안채가 미음자형으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집의 앞쪽을 탁 트이게 하여 낮은 지대의 경치를 잘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단은 조선중기 이현적 선생이 경상감사로 재직할 때 지은 집입니다. 행랑채, 안채, 사랑채가 모두 붙어 있고 각각의 마당을, 즉두 개의 마당을 가진 특색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치와 외관 그리고 조선시대 저택의 일반적 격식을 탈피한 합리적이고 우수한 공간구성이 돋보이는 가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놀면서 배우는 놀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